작용 좌표, 속도, 시간으로 이루어진 함수 l, q, .q, t를 시간에 대해 적분한 스칼라 s를 작용 함수 l를 라그랑지안이라 한다. 라그랑지안이 변수로 시간에 대한 2차, 3차 등의 고차 미분을 포함하지 않고, 오직 좌표와 속도만을 포함하는 이유는, 자연에 대한 경험적 지식에 의하면, 모든 좌표와 속도가 동시에 지정될 때, 개의 역학적 상태는 완전히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소작용 원리란, 물리계의 작용은 정류값이어야 하고, 이 정류값은 최소값이어야 한다는 원리다. 이것을 해밀턴 원리라고도 한다. 해밀턴은 그의 논문에서 주어진 두 위치를 정해진 시간 동안 역학계는 이동 가능한 경로 중에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차이를 시간적분한 값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따른다고 주장했다. 그림에서 작용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큐라하자. 이때 큐로부터 미소하게 벗어난 경로변분을 델타큐라하자. 단, 시점 qt1과 종점 qt2에서 경로 변분은 없다. 즉, 델타 qt1 equal, 델타 qt2 equal 0이다. 경계 조건. 최소작용 원리로부터 델타 s equal 0이다. 다음처럼, 작용 s의 변분을 계산해보자. 즉, 이전 변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경로에 대한 이 따른 변분과 미분은 교환 가능하다. 즉 델타 다트 q 이퀄 d 델타 q 나누기 dt이다. 피적분 함수의 두 번째 항을 부분 적분 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경로 변분의 경계 조건으로부터 델타 q t1 equal delta qt equal 0이다. 따라서 첫째 항은 0이다. 두번째 항이 delta q에 무관하게 항상 0이 되려면 두번째 항의 피적분 함수에서 델타 Q를 제외한 나머지 인자가 0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델타 S equal 0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 식을 주어진 개의 운동 방정식 또는 라그랑주 방정식이라 한다. 일반화 좌표가 s계일 때 운동방정식은 앞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구하면 다음처럼 된다. 운동방정식은 일반적으로 2차 미분 방정식이다. 위에서 s계의 2차 미방 일반해는 e s계의 임의의 적분 상수를 포함한다. 이 상수들은 좌표와 속도의 초기 조건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참고로 라그랑지한 변수로 좌표에 대한 2차, 3차 등의 고차 미분을 포함할 때 운동방정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합법성개 내부적으로는 상호작용하지만 개와 개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없는 두 개의 닫힌 개 A. B로 이루어진 개의 라그랑지안 L은 각각의 개에 대한 라그랑지안 LA, LP를 합하면 된다. 즉, L equal LA 더하기 LP이다. 상수배. 라그랑지안에 임의의 상수를 곱해도 운동방정식은 불변이다. 그러나 라그랑지안의 가법성으로 인해 서로 독립인 각각의 개에 대해 아무렇게 곱하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개의 라그랑지안에 대해 동시에 곱해야 한다. 가령 서로 독립인 두 개로 이루어진 라그랑지 안을 l a L1+ L2라 하자. 이때 각각의 라그랑지 안에 임의의 상수를 곱한 후 합한다고 하자. 즉, a l u a1L1+ a2L2. 한편, 라그랑지안 가법성으로부터 상수배 한 라그랑지안은 AL이퀄, AL1 플러스, AL2 골이어야 한다. 즉, A1이퀄, A2이퀄, A이어야 한다. 모든 라그랑지안에 임의의 상수를 동시에 곱하면 운동방정식은 불변이다. 즉, 이것은 라그랑지안의 측정 단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 입자를 다룰 때 언급하겠지만, 라그랑지안의 단위는 에너지로 선택한다. 이때 S의 단위는 에너지 곱하기 시간이 된다. 시간 전 미분 라그랑지안 L의 좌표와 시간으로 이루어진 이미의 함수 FQT에 대한 시간 전 미분을 합한 l'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은 불변이다. l' equal l plus dfqt 나누기 dt에 대해 작용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s' equal s plus fqt2t2 minus fqt1t1 이때 s'의 변부는 다음과 같다. 즉 delta s' equal delta s plus 델타 FQT2T2-FQT1T1 한편 델타 FQT2T2 이퀄 파워셜 F 나누기 파워셜 Q 곱하기 델타 QT2이다. 이때 초기조건 델타 QT2 이퀄 0으로부터 델타 FQT2 t2이펄 0임을 알수 있다. 마찬가지로 델타 fqt1 t1이펄 0임을 알수 있다. 따라서 s 프라임의 변분은 s의 변분과 같다. 즉 라그랑지안의 함수 fqt의 시간 전미분을 합해도 운동 방정식은 불변이다. 이것은 기준계 변환에 따른 라그랑지안을 구할 때 자주 이용된다. 가령 라그랑지안의 임의의 상수를 더해도 운동방정식은 불변이다. 라그랑지안은 에너지를 단위로 선택하므로 라그랑지안의 임의의 상수를 합해도 된다는 것은 에너지 기준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라그랑지아는 운동에너지 마이너스 위치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 에너지 기준은 통상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무한대일 때 위치에너지를 0으로 선택하는 게 자연스럽고 일반적이다. 라그랑지안의 상수를 곱하거나, 좌표와 시간으로 이루어진 함수 FQT를 시간 전미분 후 합해도 운동방정식은 불변임을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최소작용원리로 입자의 운동방정식을 구해보았는데, 최소작용원리로 장에 대한 운동방정식도 구할 수 있다. 이것은 상대론과 양자론에서 다룰 예정이다.